이 모든 리 이게 바로 아닙니까? 아니, 수과. 제주 아닙니까? 제주 숙과? 없이! 미끼! <웃음> 인스타에서 보고 꼭 와보고 싶었던 것 표적하고 널찍해서 조스꽝? 아주 뒤집어지는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제주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있었지요 어, 우더덜거려 카페라떼 시게 떡구이를 주문했어요 <웃음> 나 노란거 초록거 맛있는 것만 시켜 먹으면 이야오야 탄다 탄다 탄다 너다 <웃음> <다> 탔다니 <웃음> 뱀성 다 탔다 야 <웃음> 달콤해 야네 너 무슨 맛이야? 뭘까? 맞춰봐 핫고구마네 <웃음> 침대 웬 말이야? 응. 고양있게 먹어. 원래 그지 고양이 게먹는게 아니야 교양말이다이렇게맛있는거이다 무민랜드재수 무민랜드 제수의 맞습니다. 로프 생긴지 얼마 안된 아주 아주 핫한 곳이란다. 입구 w e 입구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어디 <진짜 신기해. 웃음> 어디 숨어 있나 알아맞혀 보세요. 구접 좀떨어집니다 루민 <웃음> 네. 이야기. 야 루민 개뿔도 모르는데 좀 보고 와. 국민 작가 초배 양손님이 만든 그 루민 트어는 실망될 거야. 야. 맵에서부터 정말 너무 겸풋짝스던다이장권은 미리 예약하고 가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인승되었습니다. 인승되었습니다. 오. 오. 오세. 야 포토 좋냐? 빨리 찍어야 돼야. <웃음> 저는 무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나를 입덕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시흥 시흥 오! 무민 트롤 그냥 트롤이네 북유럽 요정 트롤이 모티브가 되었대 일상의 행복한 순간을 소중하게 즐기지않는 순수한 길이 때문니다 패티! 텐버그 티야 천둥 번개가 다가오면 전기를 가득 충전하는데 그 곁에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뭐.. 뭔데? 스니프입니다! 이분은 스니프! 항상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비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약간 비겁하게 생겼죠? 보시면 이렇게 네. 비겁하게 생겼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투티키! 투티키는 무민 가족의 사랑함을 받는 친구구나? 네. 투티키를 모티브로 입고 온 거야 내가 아 그렇구나 나는? 너는 그냥 무민! 이 <웃음> 위에 하나 벗어? 흰색? <웃음> Thank <목소리> y <스팅키. 목소리> 오 귀엽다. <오, 목소리> 냄새 <냄새들짝이야>. 대장이네. 너네? <목소리> 다음은 루민 벨리. <목소리> 여기 좀 뒤집어지는데 여기. 보면. 아, 여기 사진 첫 번째 명확히 <목소리> 찍어야 겠다그아라서 찍어야지. 오마 어마 오마 어오오 난리 났어. 어머 쟤왜 저래? 무민이야 쟤. 무민 나타났어요 여러분! 무민이에요! 멋있죠? <웃음> 오 너무 예쁘다! 또뭐 있어? 오와 <웃음> 조개 잡네?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우와! 지금 아주 미니멀 라이프네? 야, 네 여자친구랑 사진 찍어줄까? 자, <웃음> <다> 먹어라. <웃음> 잘먹들 <먹질> 못하니. 2층에 <웃음> 뭐가 있을까요? 아저씨? <웃음> 음 엄마인가? 어, 아, 눈이 초래, 그리고. 3층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무민이야. 응, 음, 무민이 여기 있어. 누가? <웃음> 아빠. 아, 아빠 눈은 까매. <웃음> 엄마 초록고 얘는 화이이베라이간 <웃음> <웃음> <이비에> 무민가족. 호텔이야호텔 <웃음> 우와. 대놓고 인스타 사진도 있는데 응어 아영원이 누나가 될수 있어 어 영원히 그런데? 엄청 좋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보세요 옆에 있는 건 실제로도 있 거야 내가 얼굴이 그냥 퍼치대요 댄스, 야, 댄스 해야 돼, 댄스. 터치하면서 춤추는 거야. 퍽, 터치, 터치. 넌 망했어, 얘네. 뭐야, 춤을 추는 거였냐.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최고. 실컷 놀았으니 카페에서 쉬려 한단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뻥뚜스 창문에 쾌적스 한 공간이란다. 웬만한 커피숍으로 갈길 스케일을 한다. 보이냐? 넓고 쾌적한 공간. 무민랜드로 세우 와, 너무 귀엽지 않니? 음 먹으려고 왔어요, 좀 좋네. 아니 아니. 뒤집어. 아니 그렇게 뭐 해. 이렇게? 아니, 여기 화면에 이게 보여야 될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그래. 아. <웃음> 얼굴을. <웃음> 이제 메인. 우리의 메인은 어디다? 기프트 샵이다. <웃음> 대박. 이건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한... 아니네 과자 봉지 찍게 안척 하지마 이게 대박인데? 네 우와 텀마트 해줬어 우와 너무 좋다 무민스 이렇게 러블리 커플 있 엄마 엄마 있고 이제 다 보이네? 한번 봤다고 아빠 여친 링링 달려있어 링 부추 진짜 많다 무민 굿즈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단다 여기에 다 갖다 놨니? 참 넓고 쾌적하다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 파는 거야? 이건 안 파는 거야? 근데 이건 안 팔아? 제일 귀여운 건안 파네? 이거는 없어 왜 그런 게 어딨어? 접시야? 여기 위에 약간 케이크나 뭐 이렇게 좀 음. 디저트 좀 그런 그 있는 거? <웃음> 이거 뭐야? 마그 조그다리네. 예쁘다 타크를 어. 나가기 전 어. 뽑기를 해볼까 한다. 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 드디어 시작된 뽑기스. 와, 진짜 아깝다. 근데 저기 어떻게 들어가? 아, 어, 뭐해? 한 번이지 이거. 어? 어? 네? 어? 아. 아. 아, 진짜 아깝다. 아. 너무 돌것잖니 야, 걔내맘대로 뜻대로 네 오, 아, <웃음> 다 망쳐버렸다. 어, 끝나지 않았어. 으, 우와, 노리토야. 아, 귀여워. 나저기서 찍을래. 안녕하세요, 노아스리 노아입니다. 지금 노아스리 노아였고요. 너 건방지기 짜라. 브로디였습니다. 안녕. <Yeah. 웃음> Oh!